3에서 1을 뺐던 것처럼 b 마이 a. 응. 그 다음에 5에서 3을 뺐던 것처럼 c 마이너스 b. 어. 아까 3에서 1을 뺐던 것처럼 B-A, 그 다음에 5에서 3을 뺐던 것처럼 네, 예, C-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네. 너무 복잡하니까 정, 식을 정리를 하자면 아, B를, 한쪽을, B를 네. 왼쪽으로만 옮겨볼게요. 음. 그러면 B를 왼쪽으로, 네. B를 한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이게 이쪽으로 음. 넘어와서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e,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A를 이쪽으로, 음. 네. 오른쪽으로 빼면,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를 등차 중앙이라고 해요. 아, 저 이식 어디서 많이, 많이 봤는데,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진짜 궁금했었어요. 아, 감문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